어디 가요? 이 <웃음> 어디 가요? 오빠가 오늘피되가가구나 오빠가 해었가 되었구나. 오빠가 되었구나. 오빠가 되었구나. 오빠가 되었구나. 오빠가 되었구나. 오빠가 되었구나. 오가나 오빠가 되었 떨어. 나가가자 아직까지안 해주세요 을까요네야이와하고해게네라 엄마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물 없이 사오면 쓰레기의 롤을 풋! 발? 이거 어떨거 같아? 발을 닦이는 거야? 응 이거 물 없이 우리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? 그래? 이거 응. 사볼까 그래? 응. 이거 고른 거야 벌써? 응? 어? 벌써 고른 거야 이거? 응 이거 어저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떨어져가 이거 오메가? 응 음. 오메가 네 감사합니다! 역시 선생님이 <웃음> 생화수 선생이에요. 왼쪽 피가 좀 까맣고 끈적끈적한 게좀 나와. 아. 근데 어제는 그그막 열이 막 식별기가 막 대기와 펑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물 앞에서 막 계속 있는 거예요. 열이 나는지. 너 놀랬잖아요, 선생님. 에이, <웃음> 엄청 놀랬잖아. <웃음> 이게 이쪽 피가 이만큼 나와. 오. 까만 것들이.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답답하고. 음. 근데 선생님 건는 요거밖에 안나오는데 집에서 자주 해서 건가나봐요저 안에서 나왔서 그니까 선생님한테 와야 되죠. 그럴 땐 제가 못하는 거죠. 집에서 당연히. 자리 안 비니까. 빵도먹고보니까그금요일이나검열하면아아네 <웃음> 이거 이거 그러니까. 네, 아, 약을 고약안 먹어서. 약은그거아니아 네. 네. 네.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피검사 얼마나 걸려요? 기다렸다가. 예. 피포가뽑요 1 4 5 k 요 14.5... 14.5... 14.5... 14.5... 14.5... 14.5... 14.5... 1 4 무서워, 팬. 팬 선생님이 이름을 선생님 불러도. 불러도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아무리 꼬셔도 와라. 어. 브랜디 나중에 오면 보세요. 선생님이 할때 어떻게 하나? 우리 브랜디 그 처참하고 무서워 보다 <웃음> 선생님 앞에서. 어. 꼬리가 없어, 걔는. 아 선생님은 못 봤구나 정치 이만한 애가 얼마나 선생님 앞에 오면 꼬리가 없어 <웃음> 고개도 안, 안 돌려 어깨도 <웃음> 이러고 있어 물안마셔아쟤물안 마셔요 쟤물안 마셔요 나가서 물만안마어 그래서 헤마토크리트가 거. 약간 높은데 네불문좀 물만 마시면 해결되는 정도 아이 가운데가 물 많이 약간, 마시게 약간, 해야겠다 제. 아니 한두 컵만 마시면 될거 같아 <웃음> 음. 그래서 나토리움도 160 선수판 1 육십 인데1 6일밖에 아. 물만 좀 해결돼 음. 그 글루코스 밥 먹은 건지 얼1 1일거그래도뭐 다행이다 이 소리 들으려고는 뭐죠? 괜찮다는 얘기를 음. 들어야 지또살게너물 <웃음> <웃음> 네, 네, 마셔야겠다 너 고추를 맺는 마시고요. 설탕이오면 아. 네. 설탕물. 설탕물. 네. 설 22만 천 원. 보다. 네. 초? 총? 22만 총 22만 천 원? 네. Um. 이게 간 수치예요, ALT가? ALKP? ALKP가 간수집? 어, 그 빌려 그린 게다세 가지가 간이에요. 아... 어, 근데 얘한 개만 좀올라갔다 아... 그래서 큰 문제 안 삼아준다. 아... 세 개가 다 올라가면 어? 다시 간이 뭐... 어, 좀 이상이 했나 있나? 또 금요일날 어. 한번더 와야 된대. 귀청소 알아? 어, 금요일에? 귀청소해야 돼. 훨씬 귀청소. <웃음> 어.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. 집에서 그러는 거 보다. 어 우리가 하면... 좋은. 우리가 괜히 건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... 어, 그렇습니안 되겠다. 또못 <웃음> 기다리겠다. 기다리래. <웃음>